Uh, department. If we want our country to stay, democracy, stay with democracy, to s a our uh, original borders, w n to protect it. Help 네. 그러면 지금, 거기 임시보호소는 상황이 어떻습니까? 네, 푸시미실에는 기차역과 초등학교 주차장 공터 등에 여러 군데 임시 보호소를 만들어 놓았는데요. 제 뒤로 보시면 유심칩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안내문도 보이고요. 이쪽 천막 아래에는 피라민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. 또 저쪽에는 오, 어,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가지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유모차와 카시트, 장난감 등도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. 저희는 임시 보호 보호소에서 본인도 피란민이면서 피란민을 돕겠다며 보호소에 남아 있는 한 우크라이나 시민을 만나보았습니다.